야구를 좋아해서 삼성라이온즈 이제 인스타 많이 보다가 어, 그런 좋은 이벤트가 떴더라고요. 그래서 어, 한번 신청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또 마침 날이 7월 10일이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7월 10일에 생일이어가지고 되면 진짜 좋겠다 싶어서 신청하게 됐어요. 제가 지금 생일로 하고 있는 게 유니폼 수집이 있어서. 그걸로 이제 선수들 응원하는 게한번 해볼까 싶어서 그렇게 서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당첨이 되었습니다. 다 있는 건 아니고요. 지금 이제 모으다 보니까 이제 음. 번호 순대로 음. 이렇게 해보니까 한 여섯 번인가곱번 빼고 1번부터 69번이 성게 만들어지게 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막 저희 제 방에다가 이제 하나씩 순서, 번호 순서대로 깔아가지고 찍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. 세, 세 보질않았는데 어, 100번은 넘을 거예요. 올해 밀리터리가 지 아직 없거든요. 그래서 지금 그거 다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. 윤여정 팬분님 생일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, 아파에서 좋은 시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이벤트로 팬분들 생일 챙겨드릴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고 좋은 시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일, 생일 축하드립니다, 축하드립니다. <웃음> 진짜요? 깜짝 놀랐서 연락 오셔가지고 유치원에 일하다가 애들이 있는데 거기서 그냥 같이 소리 질렀어 애들이랑 제가 막 핸드폰 배경화면도 야구 이렇게 해놓으면 친구들이 막어 선생님 오늘 또 야구 보러 갔다 왔나 봐 이러는데 선생님 오늘 이제 TV에 나온다고 일요일 날 나오니까 꼭봐 이러면서 시간도 알려주고 이제 친구들 아마 TV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. 네 오! 오! 오! 오! 오! 가 오! 오! 오! 오! 오! 오! 오! 오! 윤여정 씨는 오늘이 생일로 팬에게 특별한 생일 선물을 주고 싶어 많은 선수들이 투표를 하게 되었고 남기표 씨는 삼성의 최초 기록과 함께 100벌이 넘는 유니폼을 모으게 되어 두 번째로 많은 선수들의 투표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. 어, 이제 뒤에 3팬들 있다는 거 잊지 말고 끝까지 부상 없이 잘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어요. 요즘 부상이 많고 그래서 좀복숭하고하다고 벅성하, 생각이 드는데 빨리 좀 몸도 잘 쳐드리고 올스타 브레이크도 지난 다음에 더 열심히 해서 지금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삼성전쟁주가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. 그래서 더 열심히 응원하고 그고 경기장에서도. 시원해 달려 달 라이 라이 라이 라 앞으로 신나게